안녕하세요 저는 헤이데이징 고덕점에서 수석 트레이너로 있는 이봉주라고 하고요 경력은 지금 3년차 트레이너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처음 하게 된 거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몸을 어, 만들고 싶어서 시작은 하게 됐는데 본격적으로 조금 하게 된 거는 어, 군대에서 좀 열심히 하다가 대학교 때부터는 조금 운동을 조금 놓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살이 좀 많이 찌기 시작했어요 살을 빼고자 다시 운동을 시작한 거는 지금 한 3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대학교 전공은 조경학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트레이너 일과는 좀 많이 다른데 보통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람들이 조금 쉴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일단 뭐 이렇게 살면서 무엇을 막 하고자 간절하게 생각하면서 지내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트레이너라는 일을 접하기 전에 조경이라는 하는 일을 하면서 제 미래를 10년, 20년 생각했을 때 별로 제 미래가 그렇게 기대되진 않았어요. 제가 운동했던 것들을 이제 친구들한테 알려주면서 그 친구들이 그 변화하는 모습에 이 직업에 좀 매력을 느끼게 됐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보통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뭐한 2, 300? 정도 월 수입이 있었는데요 프리랜서 때 급여는 어, 생각보다 엄청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식 직원을 일하고 나서는 거의 두배 넘게 수입이 늘어난 상태고 트레이너 수입 자체가 원래 이제 매출을 잘 올리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있고 회원님들의 이제 수요가 많게 되면 은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 개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수입도 자동적으로 늘거든요 제가 또 다른 교육 비용에도 그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적게는 100만원, 기계는 뭐 200만원까지도 교육에 좀 지출을 하면서 훌륭하신 강사님들이나 좀 트레이너분들이 클래스를 열게 되면은 제가 거기에 신청을 해서 예, 주말에 이제 가서 교육을 듣고 그걸 테대로또 현장에 적용하다 보니까 또 회원님들의 결과가 좋았고요. 그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선순환돼서 계속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움직임에 있어서 통증으로 시달리시는 회원님도 있었는데 저의 실력으로는 아직 그 통증을 케어하지 못해서 어, 결국 세션이 끝날 때까지 그 통증을 케어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회원님이 있는데 제가 실력이 부족했다는 걸제 스스로 느꼈을 때 굉장히 힘든 것 같고 그 실력을 조금 어, 보완하기 위해서 좀더 전문가분들 자문을 구하거나 그런 관련 서적이나 그러면 다른 그런 관련된 교육을 찾아다니면서 제 조금 그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면서 같은 케이스의 회원님이 왔을 때는 최대한 다시 돌려.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운동으로 지금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회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저와 함께 했던 시간들로 인해서 삶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했다 자존감도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삶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피드백을 받을 때 가장 보람찬 것 같습니다 잘하면 회원님 탓이고요 못하면 트레이너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레슨에 임하고 있고요 회원님들이 원하는 희망사항 그다음에 그런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런 동기나 그런 운동을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점들을 제가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옆에서 도와주면서 회원들이 잘하면 그걸 잘하게 되면 은제 탓은 아니고 회원님 탓인 거고 그걸 잘 못하게 되면 은 결국 제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책임감 있게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트레이너를 시작할 때는 운동이 일단 좋아서 시작을 하는데 내 운동을 잘하는 거라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그 운동을 알려주는 거는 정말 천지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점점 일을 할수록. 트레이너란 직업이 또 어떤 사람의 삶을 또 바꿔줄 수 있는 굉장히 보람찬 직업이기 때문에 운동만 알아서도 안 되고 정말 많은 것을 계속 노력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끈기와 책임감이 있으신 분들이 했으면 좋겠고 제가 직장생활을 7년 정도 하고 왔기 때문에 직종을 바꾸면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곳이고 저의 천직을 찾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 같은 게 많이 부족했었는데 이 트레이너 일을 하면서 어, 저도 모르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평생 하지 않았던 전공서적을 사서 읽으면서 스스로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고 아 진짜 내가 이 일을 정말 하고 싶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일하는 시간은 배로 늘었어요 근데 배로 늘었지만 행복도 배로 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목표점에 빨리 도달할 수 있을지 최을 다해서 노력할 테니까 저한테 궁금한 거 항상 편하게 물어봐 주시고 저를 많이 괴롭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믿어주시고 따라 주셔서 감사합니다